일방적으로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. 그나마 상승장에서는 돈 벌었다는 사람이 간혹 한두 사람 존재하기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은 자신의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고 현재의 잔고를 보는 순간입니다. 마이너스 50% 정도 이상 넘어가면 마음이 바빠집니다. 대세 상승장이라고 남들이 외칠 때 혹은 옆집 김씨 아줌마가 돈 벌었다고 할때 보험회사 아줌마들이 입에 개거품 물고 변액보험과 펀드를 설명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해 보이는 수익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를 결심하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에다가 현금 서비스 등등 주식이 오를 거란 생각에 어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오후엔 중3 큰애한테 작은애 맡기고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도 할겸 바람 쐬러 갔어요. 걸어가고 있는데 두 젊은 여자분이 계속 따라오면서 저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하시는 분이길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맞히느냐고 물었더니 저래서 공부한다나요. 저를 본 순간 자기네들 가슴이 넘 답답하대요. 그리고 제마음이넘 우울하고 답답하고 혼자 울 때도 많이 있고 기타 등등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쪽집게처럼 마치더군요 겉은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속마음은 여려 터져서 남한테 많이 이용당한다나요.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사실과 정확히 맞거든요. 우울한 마음 털어버리려고 간만에 친구 만났어요. 신랑한테 허락 맞고 몇년 만에 첫 나이트도 가봤어요.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술도 한잔 먹고 놀러 가야 하는데 맥주 2에서 3잔 밖에 못 먹으니 재미도 모르겠고 음악 소리만 시끄럽고 가자마자 부킹만 계속 들어오는데 부킹에서 놀 기분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 또래들과 부킹 되어 간만에 시끄러운 나이트가 싫어서 노래방 가서 목청 터지도록 노래 불렀어요 노래 좋아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노래했어요 그동안 묶은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고 싶었어요. 어제 많은 걸 생각했어요. 주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저보다 남을 더 많이 주고 항상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았어요. 시아버지 몰래 시어머니 주머니에다 20만원씩 아버님 몰래 용돈하시라고 챙겨주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는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.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계산 잘못해서 돈을 더 내주면 한 번도 알면서 챙긴 적도 없고 정말 생긴 거랑 다르다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많이 이기적이 되고 어른들한테도 돈 많이 든다고 잘 못해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 것 같아요. 올해 신수 이런 거잘안 보거든요 사실. 잘안 맞아서. 그런데 올해는 여러 군데서 한번 봤어요. 보는 데마다 말이 다르더군요. 역시 돈만 아까워요. 예전에 제 모습으로 이젠 돌아가고 싶네요. 정말 착하게 살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. 그래서 어제 만났던 친구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참기름, 고춧가루 등등. 친정엄마가 딸 챙겨주는 것처럼 한보 딸이 챙겨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 왔네요. 이젠 정말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요. 인간이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오지 않는 복도전 꼭올 거라 믿어요.